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 스프로이트 어, 기본 명령어 중에서 몇개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제 강의 오픈 소스 오픈 강의를 들으시면 은 여기까지 진입하는 것은 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 스프로이트 초기화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하는 방법들은 제가 다 공개 강의에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메타스프로이트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고 콘솔로 들어가시고 헬프를 하시면 은 이런 명령어들 했었고 전번 시간에 요 명령어들에 대해서 다뤘었죠 자 오늘, 오늘은 오늘 저희가 어떤 명령어를 좀 보게 될 건데 어이 set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set지 그 다음에 unset, unset지 요러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set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그 추가 기능 우리가 어슬리어스나 아니면 이스프로이트 그 아니면 포스트 라는 그런 다양한 모듈들을 사용을 할때저세이라는 명령어들은 항상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제가 선택을 할게요 어업스케인가예 요거를 만약 저희가 모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유즈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옵션즈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 이, 여기에 사용하는 이 옵션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죠. use, 그 다음에 이제 show. 그 다음에 이제 set이라는 명령어가 이때 나오는 것이죠. set이라는 명어요. 령 그래서 set이라는 명령어는 바로 우리가 여기다가 채워야 할이 옵션들을 설정을 할때 우리가 set이라는 명령어들. 이런 것, 이런 곳,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변경을 할때 set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set이라는 명령어를 하면은 이렇게 어, 우리가 알 호스트, 리모트 호스트 대상에 대해서 명령어를 이제 집어넣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6139라고 제가 설정을 하면은 show options라고 하시면은 어,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set g 라는 명령어 아까 set g 라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뒤에가 이제 글로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말 그대로 이제 어 우리가 이런 사항들이죠 모듈을 현재 요거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a 라는 모듈 지금 현재 이게 a 라는 모듈이 있을 때요 b 라는 모듈을 추가적으로 좀 사용하고 을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업 파일 이라는 것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포트 스캔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스캐너들 이메타스프로이트에 있는 이런 스캐너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용할 때마다 유주를 하고 또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난 뒤에 set 해가지고 알 호스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set g 라고 설정을 하면은 여기에 모듈을 사용하거나 여기에 다시 이 모듈을 선택하고 유주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때 set g 라고 선택을 하면은 이게 rhost 란 같은 이 옵션에 대한 이 네임이 이렇게 정해져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서는 백업 파일이라는 것이 현재 저희가 set 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됐죠 근데 이제 다른 옵션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다른 옵션이라고 한다면은 어 저희들이 유즈 어슬리어스 그다음에 스캐너의 HTTP에 뭐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백업 파일 말고 우리가 음, 뭐좀 알기 쉽게 브루트 예 브루트 나왔네요 예 브루트포스의 D I R 요거를 한번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유즈 어슬리어스 스캐너 HTTP에 브루트 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쇼 옵션즈를 보면은 아까 setRhost라고 한 것들은 여기에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Brutdir에 대해서는 여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요겁니다 그런데 내가 요거를 이 아까 제가 선택했던 요거 요거에다가 g라는 명령어를 하나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showOptions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현재 b r u t d i r 라 것을 제가 선택을 해 가지고 setg 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rhost 가 명령어가 여기에 이렇게 박혀져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모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use 어슬리어스 스캐너 http 에 음, 뭐 t c p 명령으로 치, 아니, 아무거나 칠까요? 예, 아무거나 친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show options를 두면은 set r host가 여기에 보면은 어 지금 현재 다른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모듈인데도 불구하고 set r host가 이 IP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이란 것입니다. 예, 글로벌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get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s e t 지로 선택되어 있는 그, 아 그, 그죠? 예. 자, get지 해가지고, alhost라고 치시면은, alhost라고 설정되어 있는 요거와 변수 값이 현재 이 네임이죠? 뭐, 그 옵션의 네임이 뭘로 설정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get이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set이라는 것은 설정, ge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이제 alhost로 뭘로 설정되어 있냐, 글로벌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알 호스트가 아니고 이제 프록시나 아니면 뭐 알포트 뭐다 동일합니다. 예, 변수 값들 설정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은 음 저희들이 만약 요 설정들을 지우고 싶어요. 예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싶을 때 다시 다시 저희들이 셋지로 해가지고 다른 ip 로알 h o s t 한 다음에 이제 다른 ip 로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덮어지겠죠 근데 덮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값들을 요셋알 h o s t 라는요 값을 어, 날리고 싶은 거죠 예, 날리고 싶을 때 바로 이제 unset 이거나 unset 지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셋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냥 셋이라고 했던 그 명령어가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셋지라고 한다면은 저희들 글로벌로 설정되어 있는 그놈아, 예, 그놈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언셋지 알호스트로 치시면은 언셋팅 알호스트라고 이렇게 나오고, get지 알호스트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예, 안쳐집니다. 지금 이제 탭으로 치면은 안 쳐져요 왜그냐면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로 o 스치라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치려고 하면은 없어요 설정이 날라간 거죠 예, 초기화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명령어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언셋지 같은 거나 셋지 겟지 이러한 명령어들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모듈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 한 대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셋지라는 명령어를 좀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쇼옵션을 할때 쇼옵션지라는 것을 할때 여기에 알호스트라고 있는 것이 있고 알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 여러분들 보면 복수하고 이제 단수죠. 이거는 모듈마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그냥 단일 IP만 지원되는 RHOST인 것이고요. 어떤 것들은 RHOST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캐너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RHOST라고 해가지고 S가 보통 많이 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익스로이트 어떤 특정한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막 여러 대상으로 막 뿌리는 것이 형태가 아니고 한 대상으로 뭔가 세션들을 연결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내부 침투에 관련된 그런 공격 모듈이다 그랬을 때는 알호스트라고 해가지고 단일 IP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복수의 IP들 내가 복수의 IP들을 설정해 가지고 뭔가 어 이렇게 한번에 그 IP대역으로 진행할 수가 있냐 아니면은 어 단일 IP에 하나의 IP에 대해서만 진단할 수 있냐 요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메타스포리트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유 명령어에 대해서 좀 팁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